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미디어드의 대표 현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확장제품 브랜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장제품의 브랜드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꼭 개별 브랜드의 조합이 아니더라도 각 확장 제품은 브랜드 수식어에 의해서 구별되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마케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브랜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첫째, 캐시카우 브랜드입니다. 현재 브랜드 포트폴리오 내에서 매출이나 수익성 또는 충성고객 규모를 볼때 가장 큰 사업 비중을 차지하는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제품 수명 주기상 쇠퇴기에 접어들어 판매량이 서서히 감소하더라도 충성 고객층이 탄탄하고 강력한 시장 영향력을 지닌 메이저 브랜드라면 마케팅 투자를 상대적으로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속적인 매출 규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전략 브랜드입니다. 전략 브랜드는 캐시카우보다는 미래성장성 관점에서 가장 비중이 커져야 하는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브랜드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성장기에 접어들거나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 성장시켜야 하는 예비 메가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셋째, 린치핀 브랜드입니다. 모브랜드의 기존 주력 제품과 높은 연계성을 가지면서 미래의 비전의 방향성을 이끄는 핵심 사업 영역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차세대 핵심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이미 기존 브랜드가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부터 상당한 규모의 매출과 이익을 가져올 잠재성이 충분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적 방향성을 명확하게 탑재한 컨셉과 제품 요소를 지닌 확장 제품을 린치핀 브랜드로 삼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는 고급 세단 시장에서의 입지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개발 출시한 브랜드입니다. 넷째, 실버블렛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포트폴리오 상에서 모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거나 다른 이미지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붙이는 하위 브랜드를 말합니다. 모브랜드가 보증 브랜드나 패밀리 브랜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하위 브랜드로서 개별 브랜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메일 유업이 청정, 프리미엄 이러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하목장 브랜드로 다양한 제품군을 확대한 것과 풀무원의 경우 원물 신선식품 위주에서 맛을 강조한 가정 간편식까지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생면식감 리브랜딩에 주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업가입니다. 요즘 사업 확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라인 확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라인 확장 시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라인 확장이 비용이 적게 드는 이유는 기존 제품과 제품 요소의 대부분을 플랫폼으로 공유하면서 한두 가지만 새로운 요소로 변경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공식품의 경우 기존 레시피의 유사한 원가의 주재료만 바꾸고 생산라인도 동일하고 포장제도, 재질이나 디자인, 제작에 필요한 금형도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 비용은 기존 제품의 개발 시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아주 적게 소요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면 라인 확장 시 최대한 많은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 뿐이고요.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그 자체로 매력적이고 시장 수명도가 높게 예측된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출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상품끼리 함께 시장에 유통되었을 때 조합이나 개수에 따라서 추가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순서대로 출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특히 자기 잠식 효과가 크거나 추가 수요가 미미할 경우에는 진열 SKU의 제한이라든지 생산 효율성, 원재료 부재료의 MOQ 등의 유통 조건에 따라서 출시를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념상으로 봤을 때 브랜드 확장이 라인 확장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브랜드 확장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네, 인지도와 신뢰도 높은 장수 브랜드라고 해서 또는 고객 기반을 확실히 구축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카테고리나 사업 영역으로 브랜드 확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업 확장을 결정할 때는 기존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확장 제품과 일관된 브랜드 핵심 가치나 사업 모델의 핵심 플랫폼 등을 공유하는 게 기본이겠지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기업이 의도한 대로 이러한 핵심 가치나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혜택을 인정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존 카테고리 제품의 특정 속성에 대한 인식이 결부돼서 확장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 간의 유사성이라든지 연상 이미지가 공유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서 그에 적합한 확장 기회를 도출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업 확장에 있어 저의 고민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브랜딩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확장 제품 브랜드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